그럼 아까 오면서 우리 이사하고도 얘기했지만 네. 이 자리도 네.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다. 네. 네. 진짜 자리가 네.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다. 네. 여기서 장사 성공하려면 쉽지는 않다. 아, 예. <웃음> 네그 얘기는 했어요. 네, 네. 로데오거리가 저쪽 편에 바로 옆에 붙어 네. 있더라고요. 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네. 메인거리 옆에 있는 게더 힘들다고 차를 네, 엄맹이 나요 아예 완전 떨어져 있으면 훨씬 나은데 완전 떨어져 있으면 그 동네 상권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메인거리에 또 바로 옆에 붙어 있 조금 조금 네. 에, <웃음> 네. 어, 네, 애매한 자리 <웃음> 그래서 상권 자체는 그렇게 네. 좋은 상권은 아니다 네. 자리 자체가 그 로데오 거리에서, 이, 저희까지 오는 거기 길이 식당들이 몇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 식당들이 있으니까, 이분들도 점심 식사라든지 이런 데서 꽤 많고, 여기 인구조사도 해봤을 때, 뭐, 모바일로 그 수신 지역을 체크를 해봤던 경우에, 하루에 3,000명이 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3천 명이 왔다 갔다면서 보았을 때에 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음. 이 3천 명들이 입소면 나고 음. 식사를 한 번씩 오면서 이게 알려지게 되고 하면서 음. 괜찮지 않을까. 음. 그리고 목동 지구가 13단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음. 저기 SBS 방송국이나 시, CBS나 그목동도 TV 나오는 그런 단지가 있으니까 음. 그렇게 유입을 시켜보자는 음. 지지에서 했죠. <웃음> 처음에 길이 하나 생기면 이렇게 옆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음. 뭐 처음에 이 닭집이 여기가 잘 되는데 이 길이 막 골목골목 다 닭집으로 바뀌잖아 그집 하나로 그 동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네요 앵끈 있죠 저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보자 쟤는 나를 잡고 기왕 덤비는 거 이제 막 아까 말씀대로 1, 2 층만도 줄여볼 생각도 하고 왜냐면 작년에 12월부터 이거 오픈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1, 2 층만으로도 줄여보자 인건비도 생각도 들고 아니면 2, 3 층만으로도 방금 제 그런 생각 많이 다 했었어요 하나가 잘 되면 길이 형성이 되니까 그 정도로 그 하나가 달려서 기딩 형성되는 데는 기본 한 5년에 10년 걸릴 거요네 그래서 어그 전에 고사합니다 2번 아 <웃음> 그 전에 네. 힘들, 힘들어져 버리는데 그거를 버틸 수 있으면 음. 복집이라는 게 1년 2년 되면서 원전직도 되고 음. 그 명성이 계속 복집은 아 저희 가면은 음. 찬복으로 진짜 맛있는 복을 먹을 수 있고 음.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음. 쌓이면은 음. 만약에 어려워도 2년에서 3년, 5년을 간다고 보면 음. 음. 안 될까요? 그, 그복지는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오랫동안 해서 네. 여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 유지 자체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네. 유지 자체, 유지를 하려면 뭐 남는 게 있어야 지 유지가 되고, 내가 생활비를 하고, 네. 직원도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힘들다고 음. 말씀드요다 네. 음. 그, 제 말은 음. 대표와 사장이 가져가는 돈이 없더라도 음. 제, 제 말은 어느 정도까지 손익분기점까지 음. 나온다고 하면은 음. 2년 3년을 끌고 간다면 근데 음. 안 나와 미안한데 <웃음> 그러니까 미안한데 여기는 안 나와. 아.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목금에 저녁까지 다잘 됐어요 네. 음. 아 6월 첫째주는 그뭐징검다이주거나 일주일 아침게와가지고 그주는 뭐, 음. 음. 그뭐 안되고 목금도 음. 끝났고요 음. 뭐아무것네그 음. 다음주는 목금이 괜찮은 그 음. 그주까지 그 세번 세째주까지도 목금이 되게 잘됐거든요 음. 근데 금요일 저녁까지 안 됐잖아요. 금요일 저녁까지 음. 잘 됐어요 음. 혹시 5시에 마시고 그거 산 해보셨어요? 누구 다 채우고? 네. 장사를 풀로 돌렸을 때 네. 네. 얼마 남을 것 같아요? 저희 천만원까지는 올린다고 생각했어요 일 매출 천만원 천만 올려도 남아요? 안 네.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안 남아요? 엉덩이 네. 네. 다 생각했어요 네. 네. 천만원 넘어가야 네. 이제 대표님이 이익으로 네, 계산을 천만원 넘어가도 일 매출 천만원 넘어가도 네. 나는 쉽지 않다고 봐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시고 어째서 하시지? 네. 네. 그게 네. 정확한 저희 네. 계산이었어요 네.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네. 500 찍으면 많이 음. 찍은 거였어요 힘들다는 500 거예요 500으로는 마이너스였어요 다른 음. 사람들은 <웃음> 야일 매출 천만원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야 할수 있어요 근데 네. 남는 게 있어야지 일식은 안 남. 남는 게 있어야지, 네. 남는 게 있어야지. 네. 일식은 또 인건비도 비싸죠, 재료 네. 비싸죠. 네. 그죠 여기 지금 월세 생각 안 하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또. 네, 맞아요. 이 정도 통으로 쓸려가면 몇 천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놓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금 부분. 그게 엄청 커요. 네. 그래서 저는 답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제가 예.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고쳐서랑 접었을 경우에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 아... 뭐, 8대2, 뭐, 7대3. <웃음> 자, 그 대놓고 얘기하면 이 상태에서 빨리 접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한다 그러면은, 네. 진짜 붙어서 해야 돼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음. 조언을 계속 해드리고 네.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네. 자리 자체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일식만 고집할 수도 안 되고 1층 네. 따로 수익을 잡아야 되고 음. 2, 3, 4층 따로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음. 수익 구조를 보셔야 돼요 네. 수익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인건비를 최대한 안 쓰면서도 수익을 낼수 있고 여기 상권은 한번 채우면 끝이에요 어, 두 바퀴 음. 두 바퀴 못 돌아요 못돌기 때문에 한번 채웠을 때 수익성이 나오는 장사를 해야돼요 힘들죠. <웃음> <힘들다>. <웃음> 진짜 힘듭니다. 제가 질이 많이 장사를 하면 안요 대단하시네요. 하루 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다오시 아, 해결놨어요. 잠깐 올라와서 잠깐, 어. 잠깐잉. 아, 잠깐. 아, <웃음> 아, 그래도 제가 처음에 장사하기 전에 음. 제 생각 틀리고 대표님 생각 틀리고 누나 생각 틀리고 주변 또 조력자들도 있고 대표님 친구들도 있고 뭐이사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물론 저도 할수 있다는 걸 생각도 있었지만 이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음. 제가 컨설팅을 좀 받아보자. 음. 네. 내 생각이 맞는지 누구 생각이 맞는지 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 컨설팅을 좀 음, 받으면 음. 훨씬 나중에 미스가 작지 않을까 했었는데 음. 이 건축사랑 막좀 트러블이 계속 생기면서 걔들 <웃음> 네. 이제 딴 데로 뭐 오픈을 하냐 마냐 여기까지 이야기가 또오바고 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도 아. 이렇게 되고 어떻게든 빨리 장사을 시작해봐서 아. 해보자는 아. 네. 그런 생각으로 치우시다 보니까, 아. 보니까. 요즘에 저한테 조언을 아, 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진짜 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사로, 산으로 갈할 수밖에 없다. 네. 알지도 못하면서 하다못해 장사해 보면은 이 사람이 와서 야 이거 바꿔야 잘 돼. 네. 진짜. 야 이거 야 이거는 맞으셔. 이건 섭취거로. 없애야 되고. 그래서 신고를 했지.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장사해. 그래. 어 네가 해봐. 왜 네. 그래, 우리 집에 와서 그래? 네. <웃음> 맞아요. 네. 이건 내 컨셉이야. 네 컨셉 네가 만들어서 해. 네. 왜남이 와서 갓 나라 매출 나라야. 죠 그렇죠. 안 들어요 저는 초창기 네. 때는 손님 위주였어요 음. 요즘 손님 위주안 해요 손님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면 은뜻지 마세요 대거그래요말르시안드셔도되아 초보니까 손님 끌려가지지 음. 아, 절대 끌려가면 자사하기 힘들어요 네잘 음. 보셨어요? 제가 과감하게 갖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큰 부분을 놓으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 가게의 제일 큰 문제점은 7억을 들여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게를 하려면 은 가게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한테 맡기면 은 아무래도 가게에 맞게끔 장사를 할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구성해주고 을 동선을 만들어주고 했을 텐데 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한옥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한옥을 지어 놓은 거예요 아무 효율성도 없고 이게 한옥인지 이게 뭐 집인지 아니면 인테리어인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인테리어를 하셨나요? 했더니 건물 지으신 분이 인테리어를 해줬다 근데 7억을 들였대요 근데 건물을 지으신 분이 7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비전문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장사를 할수 없게끔 동선이 짜져 있고 전혀 가게에 맞지 않는 그냥 이쁘기만 한 인테리어를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들어갔을 때는 보증금 뺄수 있습니다 권리금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뺐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비는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인테리어 돈들에서 한 건데 그걸 들어오는 사람한테 달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테리어입니다 그 인테리어 부분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점은 그 인테리어를 결정하고 합당에 맞게끔 할수 있는 온도가 필요한데 여기는 사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프님은 20년 동안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주방 라인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알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세프님은 1층이나 2층에 오픈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주방을 그게 안 됐던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사공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다또 하나 문제점은 정확한 컨셉을 잡지도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 판단하에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접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아니면 은 인테리어를 다시 싹 하셔야 돼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안타깝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되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빨리 접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서 자 안타깝지만 오늘도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